<웃음> 오늘 뭐 할거야? 오늘 저 핫캡 힐플립으로 넘고 힐플립 노즈 플라이 오늘 목표는 핫캡 힐플립 5호 음 페이키 왜 저거 하고 싶어졌어? 저희 드림트릭이여가지고 누구게 제일 멋있었어? 저대인방이요 제가 라디오 코리아 대리석에 하는게 있어 네, 워낙 조금 조금 하는데 볼수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와아하아 <웃음> 아아아 <웃음> 드디어 다, 넥스트 레벨 <웃음>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<웃음> 아 다음에 뭐하고 싶어? 이제 하프캠 5호 백사이드 오,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? 아니 할수 있어요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아.